10월 13일에 방송된 태풍의 신부 사회에서는 윤재하가 진일석을 죽인 범인이 강백산이 것을 눈치채자 강백산이 윤재하를 살해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강백산은 남인순에게 돈을 건네며 서울 가서 쇼핑이라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남인순은 강바람 엄마가 누구냐고 소리질렀고 강백산은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얌전히 있어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진짜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아? 편히 살고 싶으면 더는 일 크게 만들지 마 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용히 식사하려는 강백산 옆에 나타난 남인수는 강바람의 그릇을 들고 바닥에 깨버렸습니다. 그는 당신 딸 여기서 계속 살게 해 그건 봐줄게 그런데 내 새끼들 과 똑같이 키우는 건 못해 내 새끼와 똑같이 입고 먹고 나그꼴못봐 앞으로 예 순영이 방에서 지내게 해 라고 말했습니다. 강백산이 분노에 소리 지르자 강바람은 그를 말리며 순영 언니 방에서 지낼게요 엄마 화 풀리실 때까지 라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나 남인수는 아니라고 했지 내 엄마 아니라고 너한 번만 더 그렇게 부르면 내가 너 쫓아낼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시무룩하게 학교에 가는 강바람 을 붙잡은 강태풍은 여기서 지면 집에서 못 산다며 지지마 라고 다독였습니다. 윤재한는 사건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아 기억나는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으나 흔한 화재 사고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부부 시신도 함께 수습했으니 아이도 같이 수습됐을 거라 말한 형사는 바쁘다며 자리를 떴고 윤재한는 일석이와 윤희의 아이가 바람이 바람이 살아있어 사고조사가 조작된 게 분명해 바람이 존재가 재수사를 끌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강백사는 학교에 가지 않고 의자에 누워 있는 강태풍을 발견했습니다. 강태풍은 강바람을 데려온 것도 10년을 속였는데 자신도 친자식이 맞냐고 물었고 강백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우스우면 언제든지 말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한테는 고통이 약이니까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말에 강태풍은 왜요 또다 불태워 버리시게요 그때처럼 이라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강백사는 강태풍이 화재 당시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습니다. 강바다는 강바람을 괴롭히다 남인순 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무릎 꿇고 비는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강바람이 강바다를 괴롭 힌 것이라 생각한 남인순은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니 그동안 날 속이고 우리 식구를 속였어 어쩜 이렇게 애가 징그러워 라고 분노 했습니다. 강바다는 엄마 나는 괜찮아. 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라고 피해자인 척했고 남인수는 강바다 에게 키워준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너 같은 건 이라고 분노하다 사라 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인수는 강바람의 옷을 모두 태우기 시작했고 강바 다는 두 사람이 찍은 사진과 스카프 를 건네며 이것도 태워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과 스카프를 보며 망설이는 남인수을본 강바람은 이건 안 돼요. 사진은 태우지 마세요 라고 부탁 했습니다. 이때 집에 돌아온 강태풍은 강백산이 건물을 불태우는 것을 떠올리고 남인순에게 그만하라고요 라며 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강태풍의 강바람은 그만하라고 말리다 윤산들과 윤재아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윤재아는 강바람과 윤산들을 데리고 진일석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일석이 자네 딸이야 자네 딸이 이렇게 컸다네 때가 되면 자네가 아버지라고 말해줄게 라며 강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수년과 밥을 먹으며 웃음 짓던 강바람을 본 강바다는 남인순을 데리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남인순을 음식을 집어 던지며 너는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라고 분노했고 큰소리에 나타난 박용 자는 그만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인순은 어떻게 그만해요 내 속은 이렇게 문드러지는데 쟤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웃고 떠들고 있다고 요 라고 말했고 강바람은 잘못 했어요 엄마 라고 빌었습니다. 그 말에 남인수는 내 엄마 아니라고 했지 누구예요 그년 누구냐고요 간단하잖아요 얘 엄마 찾아 보내버리면 어머니가 보내라고요 라고 따졌고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백산을 찾은 형사는 윤재아가 찾아와 진일석 사고를 물으며 재수사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가 강바람을 데리고 다닌다고 알렸습니다. 단순 사고를 범죄수사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말에 윤재아는 윤산들에게 내일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는 윤산들의 그는 살다 보면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와 분명 잘못된 일을 마주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나뿐일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단다. 하나는 위험하지만 용감한 선택 다른 하나는 안전하지만 비겁한 선택 너라면 둘중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윤산들은 어렵고 위험해도 용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윤재아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어른이 되면 너한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씩씩하게 올바른 선택을 하렴 이라고 미소지었습니다. 텐트에서 컵라면이 없자 윤산들은 자신이 사오겠다며 산길을 걸어 나갔고 우비를 쓴 강백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물고기를 낳던 윤재아를 찾아낸 강백산은 자네 선을 넘었어 무덤에 들어간 비밀은 들추지 말았어야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윤재아는 일석이 네가 죽였구나 그러고도 친구야 넌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했고 강백사는 난 가지고 싶은 게 많은 놈이었어 이제 잃고 싶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놈 이고 라며 윤재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라면을 사서 돌아온 윤산들은 또 다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서둘러 텐트로 향했으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인수는 박용자에게 윤재아가 죽었다고 밝혔고 강바람이 몰래 이를 듣게 됐습니다. 홀로 사건 현장에 온 강바람은 자신 때문에 윤재아가 죽었다며 자책하는 윤산들에게 오빠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봤을 때 신고했어야 했다는 윤산들은 우비 입은 사람이 낚시터에 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 고 강바람은 그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강백산을 발견한 두 사람은 낚시터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 마데그는 이를 눈치채고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어 슬프겠지만 그 저수지 동네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안 가는 곳이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윤산들은 누가 도망치는 것을 봤다며 비도 안 오는데 얼굴이 안 보이게 우비를 뒤집어 썼다고 말했고 강백사는 그럼 얼굴은 못 봤다는 거네. 낚시를 하다 보면 옷이 젖잖아. 그래서 낚시꾼들은 우비를 많이 입어 라고 안심하듯 말합니다. 국과수 결과도 익사라고 나왔다는 형사는 윤재아가 수영을 잘한다는 말에도 국과수가 거짓말하겠어 라고 소리쳤고 강백사는 윤산들을 감싸며 의로했습니다 윤산들의 큰아버지가 경찰서에 오자 강백사는 명함을 주며 집 전화번호를 쓰려 했으나 주머니에 있던 만년필이 사라져 위하해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윤산들과 함께 있던 강바람은 땅에 떨어져 있던 만년필을 발견했고 이거 혹시 아저씨 거야? 라며 윤산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만년필을 안 쓴다고 말한 윤산들은 땅에 떨어진 물건 직고는 너무 깨끗한 상태의 의문을 보였고 윤산들은 자신이 마주친 우비를 뒤집어 쓴 사람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이번 사회는 끝을 맺습니다. 다음 5회 예고에서 강백산의 아내 남인수는 강백산에게 강바람이 진일석의 딸임을 듣게 되고 진회장 딸이었어 내가 제정신으로 살인자랑 어떻게 살아 라며 내가 죽는 꼴을 봐야 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정신을 잃어 구급차 에 실려갑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강바다는 강바람에게 너 때문이잖아 너 라며 강바람 탓을 합니다. 결국 강바람은 남인순에게 제가 떠날게요 라고 울며 얘기하고 배순영과 함께 짐을 싸서 나갑니다. 그후 피투성이로 쓰러진 배순영 의 모습이 비춰지고 강바람은 마대 근측 사람들에게 쫓기다 골목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두려움에 떱니다. 형사 마데그는 강백산의 집에 찾아와 가족들 앞에서 바람이와 순영이 둘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을 맺습니다.